달라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라엔 차트 4시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현재 가격이 위로 올라갔다가 풀백을 하면서 한 줄을 끝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11.130의 저항선을 존중을 하며 가격이 밑으로 내려와 현재는 지금 추세선과 추세선 사이 가격을 가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보시면 가격이 일단은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가격이 가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번째 추세선이 뚫렸어요. 이 레벨이 뚫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게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그 다음 레벨까지 갈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제가 이런식으로 잡아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일단은 마켓 오픈을 통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일단은 갈피를 잡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거래하지 않아주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둔 겁니다. 가격이 마켓 오픈 때 확실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때를 조심해 주셔야 돼요. 가격이 하락세로 떨어진다고 라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선과 추세선이 가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110레벨이 떨어지고 나서 110레벨까지 떨어지고 나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잡아 가격을 매수하시든 매도하시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일단은 이 레벨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보아야 될듯 합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면 이 숄더레벨 숄더레벨을 뚫고 갔을 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더블탑 그 다음에 더블탑 레벨 111.130 2 레벨이 뚫린다면 브레이크 이후 리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가는 달라이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일단은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트위저 탑 그리고 숄더 레벨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세의 방향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섣부르게 거래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일단은 가격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잘 보시면서 거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로달러입니다.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지선 그리고 추세선을 통해서 가격이 지지를 받으며 현재 1.12979 레벨에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가격이 일단은 보시면 캔들스틱이 계속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내려가려고 해도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려고 해도 다시 올라오면서, 현재 긴 꼬리를 만들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 줄을 끝낸 상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유추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 일단은 이 레벨은 아주 강한 레벨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 위를 뚫는다면 제가 추천하기로는 이 레벨 이 구간 1.132부터 1.134 이 레벨을 뚫는다면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이 하락 추세선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 저항선을 잡으실 수 있겠죠. 이 저항선과 추세선이 맞닿는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풀백을 하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저항선이었던 1.15레벨까지 올라가느냐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지지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브레이크 리테스트 할 때는 이 추세선까지 같이 뚫어줘야 됩니다. 가격이 이 레벨과 추세선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음 레벨인 1.11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로달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먼저 가둬두고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유추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승률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거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엔입니다. 유로엔 유로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첫번째 125.3이라는 125.3, 125.4라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탑을 형성 후 밑으로 내려와 전저점이었던 124.3레벨까지 이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먼저 추세선을 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거 났었지만 현재 보시면 가격이 트리플 바텀을 만들면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추세선을 옮겨서 이 구간까지 내려놨구요. 현재 보시면 이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이 한 줄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냐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125.36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시나리오가 생기게 되겠고요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일단은 다시 한번 124.379 레벨을 치면서 여기서 방향을 잡게 될 텐데요 하락 추세가 나오려면 일단은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뚫어야 되고요. 상승 추세선과 함께 지지선을 같이 뚫어 124.35레벨을 뚫어야 다음 레벨인 123.776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로엔의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추세선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격이 위쪽이나 아래쪽을 뚫릴 때까지 움직임을 계속 보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로엔, 달라엔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거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주 동안 거래의 유혹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꾹 참아주시면서 제대로 된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패턴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거래에 들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는 마스클래스 FX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